지금 보시면은 구름대랑 어, 구름대랑 제가 그려놓은 수렴채널 하단부가 겹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받을 가능성 어, 요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한번 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천불 부근에서 한번 더 저항 받고 어, 이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일단은 어제 분석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렇죠? 어, 근데 생각보다 그 떨어지는 폭 자체가, 어, 8600불 위에서 어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어, 지금은 좀 흐름을 잘 좋게 가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봉 MACD도 영선을 이탈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조금씩 말아올려지는 그런 모습. 12시간 봉에서는 한번 데드크러스가 나왔네요. 그쵸? 유지점에서 데드크로스, 2평 데드크로스 저자리 2평 데드크로스는 뭐 기준선 이탈했던 그 의미랑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12시간 본 구름대 하단부의 지지가 아직까지도 잘 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후행스팬도 어,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구름대 지지가 8500 그리고 8200요 사이에 구름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행스팬도 똑같이 여기서 지지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 요 관점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8550지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어디? 8 5 5 0이 어디? 주봉차트에서 주봉, 주봉 구름대 하단이었죠. 어, 주봉 구름대 요기 요거, 요거, 요거. 네. 요 자리잖아요. 그쵸? 요 자리. 네, 그래서 주봉 구름대 하단부에, 어, 그 지지를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계속 보인다. 12시간 봉봤고요그 플래그 패턴 또는 그 쇠기 패턴의 그 외형도를 체크를 할때이 채널의 중심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플래그 패턴이나 쇠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후에 이렇게 상방으로 이탈하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요 다섯 개 파동 중에서 여기 어, 하단부를 찍지 않고 채널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바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영향도랑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그 지금은 8,695, 8,700 정도에서 지금 반등을 준 상황인데 저게 다시 이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뚫고 간다라고 하면 하나 둘셋넷 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 가지 않고 어, 여기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8,900불 어, 8,900불을 어, 넘느냐 많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게 5시 어제 오후 5시 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어때, 어제, 어제 쇼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저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음, 채널, 채널의 트램 채널에 중심부. 약간 여기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중심부에서 지금 지지받고 간다. 라가 하면 추가적으로 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맨 처음 관점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웃음>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가 플래그 또는 세기 패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락 그 다음에 반등 주는데 요요기 자체를 어, 세기 패턴으로도 볼수 있단 말이죠 에 어, 그래서 하락 조정 그리고 하락 추세 지속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이 파동만큼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어, 거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록색 움직임이랑 거의 움직임이 같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쇼 포지션을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반등 줬다고 해서 요거는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바로 슈퍼 지션을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아 저렇게 바로 그 긍정적인 시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요 가능성도 아직까지 있다 그래서 수소를좀 유지를 할 거고요 목표가가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8500에서는 8500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봐야겠죠 공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은 뭐겠어요? 공격적 공격적으로 받는다 공격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는 어... 좀 힘든 자리라는 겁니다 힘든 자리. 심리적으로도 힘들고요 기술적으로도 힘들고요 저렇게 떨어질 때는 요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여기서 살살 떨어지고 반등 주고 훅떨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훅떨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음, 눈딱 감고 그냥 매수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간다는 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잖아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도 3,800불까지 갔다 오고, 어, 증시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대떡락 시대가 왔었, 왔었죠. 대떡락 시대. 네. 어, 근데, 우리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어,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어, 그래서 그 지금 기회를 잡아시,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어, 좋은 결과를 마, 맺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은 지금 이것 <웃음> 어,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이 뭐고 어,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 정부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돈을 뿌려 어. 지금은 수요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인위적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사람들은 저거를 어, 좀 쉽게 아마 좀 주머니를 쉽게 좀 열겠죠 지갑을 쉽게 연다고 하면은 나중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돈이 풀린 상황이 어 과거 풀렸던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역사상 최초로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포, 코로나가 조금 마무리되고 나서 어, 이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요력 자체가 절대적인 수요력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 올라가니까 저거는 상대적인 어떤 수요력 증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수요의 증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단순하게 월급을 받은 거를 돈을 들고 있어 돈을 들고 있으면 이거, 이거는 어, 현상유지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손해 크게 보는 관점이에요.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임금 상승,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같이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목 임금 상승률, 실질 임금 상승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내 임금 상승률이 커야지 내 실제 임금이 오르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랑 임금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버리면 현상 유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물가가 임금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임금 상승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그 임금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어, 한 2년, 3년 내지 어, 저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좀그 시각을... 좀 넓게 보고 넓게 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한 천만 원 들고 있으면은 이게 1년 뒤 2년 뒤에 천만 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한 800만 원 어치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그 약간 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니까 뭐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좀 장기적인, 내가 장기적으로, 어, 그, 약간 멱설적이긴 한데, 어, 원화 리스크를 좀해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리스크. 지금은 KRW라고 하는 이 원화 있죠? 원화, 통장에 그냥 예금에 입금해 놓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이제는. 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투자방법이 있어요.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금. 음. 주로 이제 어... 한 10, 뭐야 한 10년 요런그 규모로 보는 그런 좀 우량주를 투자하는 방법인데 정기적으로 가격 고려 안하고 가격 고려 안합니다 정기적으로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의 뭐한 5% 정도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비트, 비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적금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는 구간 동안에 내가 사는 구간이 뭐 이런 요러한 구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쳐요 고점에서 막 여기가 뭐 비트코인 막 2만 불 때였어. 고점에서 사든 바닥에서 사든 어쨌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매집이 되다 보니까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맞춰져, 어, 안정선으로 맞춰져.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수 있는 되게 장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코스테버리징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